이거. 아 안녕. 아,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늘푸른 TV의 장혜리입니다. 오늘은 커피 장난감을 갖고 놀아볼 겁니다. 소개할 겁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이걸 돌려서 나오. 그럼 또 만나요. 마세선이 입장하시면 큰박사원으를맞대해주세요 마세선이 입장해주세요. <웃음> 다 먹겠다는 거지 아니긴 나좀 많아. 알아서 너 찍는 거 아니었거든. 오모라이스 찍은 거야. <웃음> 너 찍은 게 아니라 오모라이스 찍은 거라고. <웃음> 야. 아. 저처안 아, 아, 아, 아, 돼. 어우. 아, 이거 아, 아, 뭐. 아, 진짜 크지. 응. 나 이렇게 큰 거인 줄 몰랐는데. 어, 이렇게 해도 응. 목이 너무 길다. 어. 오 마이 갓. 그러면 어떡해? 아이스크림 노드. 입이 입술이 이만큼 나왔네. <웃음> 어, <막크> 나왔네. <웃음> 페리는 뭐해? 응, 올울랍올울랍 만들어? 고 울랍고 울에 들어? 랍고울랍이 어, 울랍고 이거 이거 랍고 응. 진짜 마음에 들어. 들어. 테리야. <웃음> <아이스크림이> <웃음> 엄마 울리고 아니야. 울랍고 울랍고 울랍고 啊衣服的呀哈哈哈哈哈小老板嗯<笑> <啊, 啊>, <笑> <啊, 啊, 啊。笑>